54강 지난번에 절반을 했는데요 <웃음> 네, 오늘은 하도 오래되 가지고 다시 앞부분부터 보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을 근신케함 교회에 대해 54강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그 에베소서 4장의이 말씀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령한 복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했고요. 그 그그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그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웃음> 어, 믿음을 그런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갖고 어, 주님의 에, 교회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거하시는 성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 했습니다 이 장에서 사실 그 전에는 이미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라서 하늘에 이미 안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의중 속에 이루어, 그것으로 다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맡은 사도로서 자기가 그 직책을 가지고 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3장, 3장에서는. 4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그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에 머리 되시는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존재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에서부터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지만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성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사역을. 그 믿는 자 가운데 교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여기 옛 사람 세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좀 속된 말로 해가지고 품위가 있고 아주 더럽고. 그 세속적인 그런 인생을 불러다가 그그 그 불러서 새로운 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고상하신 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일을 성신께서 이제 믿는 자 가운데 속에 심어 주시고 그 일을 회복해 가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그 양아치 같은 존재에서 이제 고상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성신께서 역사 하시는 거다 그럼 이제 세 사람이 됐으면 이제, 신령한 전투를 하면서 그세 사람의 주님의 품성을 입어가야 되잖아요. 그옛 사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추악하고 악독하고 더럽고 아주 불이하고, 그렇습니까? 자기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또를 따라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목표하신 일을 위해서 자라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 성신을 의지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 그 직분, 뭐 사장 초도에그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직임과 그 말씀과 성례가 이제 직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목표하시는 충만회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아서 이제는 그 완전히 속된 인간에서 고상한 인간 그 생각에나 말에나 행동에서 저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람의 행보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는 것. 이제 그것이 그옛 사람의, 이제 여기 세 사람, 옛 사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옛 사람에서 세 사람이 됐으니까 일본성이고요. 그, 아직, 그 완전한 새 사람을 입지 않았으니까 옛사람의 성향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들을 그 제어하면서 나아가야 성신이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한테 적용하는 것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그 교리적으로 큰 구원을 힘입은 사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이 충만케 하시는 대로 고상하게 자라가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문화인데요 문화 기독교인의 문화예요 기독교인의 문화는 세속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문화예요 그리도인의 문화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뭐 이제 봉사하는 공동체 아니면 전도하는 공동체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아니면 사실은 두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냥 세상 것과 섞어서, 어,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신의 뜻이 이렇게 명백한데, 자기가 그냥, 이, 그, 제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여기, 뒤 뒷부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일거수 일투족이, 진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그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생각으로 생, 그 생각도 필터링을 하고요 말도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걸 하는 게그 신령한 싸움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믿음 생명이 있는 사람의 자태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외적인 표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면 자라감, 생명의 움직임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이 자라간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도 없고 성경도 보장 안 하고 본인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 옆에서도 또 보장해 줄 수가 없죠요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구원인데 그렇게 고상한 인격을 나타내고 고상한 관계를 드러내는 건데 이건 속이면 안 되죠 교리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고 속이고 기만되게 자기는 멋대로 살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제 위선자인 것을 꾸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신을 완전히 소멸해, 성신의 뜻이 명백한데 근심시키고 소멸하는 거는 동일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심, 성신, 성신께서 근심하는 것은 이미 성신이 다 해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 편에서 소멸해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늘, 이렇게 늘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나를 지도하시고 나가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성신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 이, 이것,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짝 무늬만 그냥 기독교로 칠해놓고 속은 그냥 옛사람의 성향으로 살아간, 요런 성향으로. 그런 사람은 문화가 바뀌질 않아요. 삶의 문화가 바뀌지 않아요. 요즘 뭐, 인문학을 하는 뭐 기독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해서 고상하지 않으니까, 일반 덕성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진 그런, 그, 인문학의 부여함을, 그, 보,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세상에,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져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쭉 제가 읽, 읽어 나가,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웃음> 오늘은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과 소멸치 말라는 것은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하나만 독립해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지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성경의 그, 이사에서 6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해서 슬프게 한다는 말은 성, 성신을 근심케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일 텐데 광야에서 야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고 했습니다. 거기 반항한다는 말로 꼬집어서 거기서는 말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느니라 네. 했습니다. 시편 78편 어, 41절에 보면 그것이 78편 40절 4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 6절을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지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으로 고통당하면서 부르짖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꼴을 볼때 하나님께서 그냥 당연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어기고 나가든지 제멋대로 나가서 그런 말미암아 당연히 받는 징벌이나 그 징계의 채찍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큰큰 큰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이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 그 언약의 그 부요한 굴레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제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선의 속성에서 그 자녀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상태를 근심하지 않고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을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마음의 깊은 느낌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는 불쌍한 자리에 있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궁률의 자태를 봅니다. 그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완악한 것을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동시에 어찌 이 자들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그만일 텐데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아껴두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마음가운데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전도하시던 공생의 인연, 어느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할때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봐서 책잡자 하는 그따위 심정을 가신 걸 보시고 주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이 마귀의 자식들은 항상 감시하고, 예? 그 실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시험하고, 예? 한번 떠보고,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행하는 거. 알지만 절대 행하지 않아요. <웃음>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어, 교회라는 기관을 창설하시고 교회 속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붙여 주셔가지고 이제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말과 행실로. 말과 행실로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그 속됐던 그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이제는 고상한 사람이 돼서 이제 세속적인 사람에게 향해서 이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거예요. 행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 이신 주님과 교통을 하고 그 의로우신 주님과 교통을 하는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웃음> 이게 행실이 안 변함은요 이게 사람이 안 변함, 인격이 안 변. 그리고 죄 백성으로서 품격이 안 나타나, 품위도 없어요. 그러면 그 품이 있는 사람이 품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야 되는게 그 충만회로 나가는건데 절대 못하죠. 그 도구가 못안되는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님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신께 대해서 어떤 마음 자리를 갖고 있는가 늘 성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내 안에는 서 죄밖에 나올 게 없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 그야말로 더러운 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데 주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게 그냥 아주 교리의 어떤 수단, 명제적인 말로 쓰이는 게 아니. 그래 가지고 세 사람 됨의 성격을 나타내고 그 고상한 품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상한 품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두운 사람들이 꼭 이전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하고 보고 아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앞만 떠들고 다녀도 그 행실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그건 세상에 빛을 못 줘요. 절대 못 줍니다. <웃음> 성신을 그만큼 평소에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야외라고 할때그 사람 속에 거하는 야외를 의미하는 것 아, 아닙니다. 아까 그 봤지만 야외를 슬프게 했다는 말씀은 왕이신 여우와 구속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꼬락선인을 높은 데서라도 하감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는 얘기. 그러나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물론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도 사매의 거룩한 일위를 향해서 하는 말도 되지만 성신의 내주함을 입은 사람이 성신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구속사 안에도 굉장히 이 성신의 사역을 알고, 야외를 근신케 했다, 성신을 근신케 했다, 구별되게 썼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로그 영혼의 기저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밑바닥에 제일 중요하게 있는 심정이 삐뚤어진 방향, 즉, 성신의 가마와 소원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반항을 취하고 있을 때, 자연이 자신의 영혼의 기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런 마음 상태나 마음의 위치가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반항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고, 성신을 거스른다는 말이, 이게 제일 마음의 밑바닥에, 아, 진짜 구원, 그 구원을 아는 자로서 내가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은혜로 교회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인생을 경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가. 그게 아니면 이제 성신을 근심케 하는 거고 그 사람 개인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문화관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보면 그, <웃음> <웃음> 그 우리가 다왕 같은 제사장, 그 모든 성도는 직분자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왜냐하면 다 왕같은 제사장 선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 에베소서에도 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직임을 맡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을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자가 직분자다 세상을 향해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그게 이제 개혁주의 문화관으로, 드러, 문화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활동하는 범위가 자본 8장에 보면, 그, 이제, 그, 광장, 성, 성, 그, 중심으로, 그렇게, 그, 지혜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끼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 가운데 언덕 위의 도시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예의주시한다고 사단도 예의주시하고 하나님도 보시고 모든 사람도 보고 예? 같은 동료들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에서 뭐 내가 그리스도인님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 재창조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문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뭡니까? 그게. 문화라는 게 점점 선진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본질 그리토 안에서 창조된 존재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사람 사이에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게 문화잖아요. 그게 인간의 참된 문화죠. 그게 자기 죄를 알고 이 세상의 상태를 알고 그리토의 구원을 알고 내가 속한 사회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갈 때그 사람은 그 굳이 내가 그 문화란,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안 해도 그 문화자로서 그 광장에서 어디, 어디, 뭐, 골방에서도 하고 광장에서도 다참 지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본 공부할 때 봤지만 지혜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돼서 있는 건데 그 지혜의 특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음료의 특성이 뭡니까 음료의 특성은 늘 어두운 곳, 골목 한구통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소년을 불러 호리는 그런 늘 숨어서, 이제 나중에는 배짱 좋게 이 길가로 나와서도 사람들을 호리이지만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어두운 구석에서 활동을 한다. 이게 악인들의 특성이에요. 그그 그, 그 사단의 특성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을 알면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그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참된 문화가 뭔지를 아는 거. 뭐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 선진 문화 즐기는 문화 같이 놀고 그런 게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는. 이게 이미 이제 성신께서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내 쪽에서 그냥 내 옛사람의 성향으로 문화를 건설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제 성신을 근심케 하는 거죠. 문화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그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다 거기에 있어요.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저 아라비아나 이 동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 모든 나라가 다 로마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빛을 참되게 발휘하려고 가서. 이게 마음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사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따라서 반항한다는 건 성신의 사역이 이미 우리 안에 선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 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간다 오랫동안 배웠을지라도, 그건 그거고, 나는 현 시점에서 내가 이런 중대한 행복을 놓칠 수 없다. 하는 취할 때가, 태도를 취할 때가 흔히 있는데, 성신을 거역하는 마음 상태는 꼭 순간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순종하고 사는 줄 알고 속고 살다가, 일단 자기 행복상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 행복을 제일 앞에다 내세우고 성신에 감화라든지 그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정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 항상 생활에서 움직이는 것은 내 정욕, 내 탐욕, 탐신, 내 행복, 내 편함, 내 안위 이거고 성신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이게 기저에 그 영혼의 기저에, 예? 그 마음의 기저에 그게 움직여야 되는데 <웃음> 그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 행복을 희생해가면서 내가 이거 어,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겠다. 먼저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 내가 그건 다 좋은 건지는 알지만, 난내 방식대로 하겠다. <웃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앞 감남산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분양, 거기 가서 분양도 하고, 우상도 섬기면서 월삭과 안식일과 혹은 대회와 절기들이 있, 있는 때에는 바로 그 건너편 모리아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되 그냥 조그마한 비둘기 같은 걸 드리지 않고 큰소 같은 걸 잡아서 어마어마하게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얻은 사람들로서 빛은 빛대로 두어두고 어둠은 어두움대로 행하겠다고 할때 구제할 도리가 없다. 빛은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빛이겠지 알지만, 나 그거는 불편해서 못, 못 해. 나 편한 대로.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고사한 거를 스스로 이제 다뭉개버리는 거예요. 여하지 우리들 안에서 성신의 가마가 있을 때 평소에는 그 가마에 순종하는 듯하고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일단 문제가 자기 앞에 딱맞다뜨릴 때에는 결국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상태가 성신을 근심케 하는 마음자리다 항상 신령적인 것, 말씀에 가르치신 것 그것이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그것이 나를 주도해서 끌고 가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되고 내 인생도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이 기독교인인 거죠 껍데기만 교회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만 갑자기 근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성실을 근심케 할 마음자리를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알수 있죠 보통 때는 자기가 분명히 아, 아, 아니하니까 모르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지내면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같은 값이면 종교적으로 유리하고 고도적인 위치를 얻어볼까 자꾸 나아가요. 그러다가 일단 유사할 때는 그의 태도는 항상 하나를 버리는 건 아닌데, 양쪽을 갖추겠다는 심성을 가져요. 그러나 그두 마음을 품으면 어느 것도 못 받는, 못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이죠. 그, 우리 그 신령한 싸움의 대장으로서 싸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 올라가셔서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이룩하신 구원의 일들을 전리품으로 신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걸 받아서 누리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지요. 시편 그 78편에 그그 그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리품을 받아서 선물로 주는 데. 그게 이제 뭐그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실은 그. 사도행전에서 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전리품이 그게 뭡니까? 구수, 구속에 대한 그, 그 사실과 또 덕에 대한 사실이에요. 구속에 대한 모든 교리적인 내용과 우리, 신령한 덕, 우리가 주님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덕을 누리도록 그걸 줬어요. 다 줬다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취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평소에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냥 쭉 흘러가다가 딱 나의 행복과 관련해서 딱 맞닥뜨리면 이것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저가 항상 기저에 그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어느 것도 취할 수 없다. 이 세상을 구하고 나가면 세상을 받기는 하겠죠. 그러나 생각했던 것 같이 행복을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 벌이라는 말이죠, 벌. 한자로 벌, 죄와 벌할때벌 벌은 우리가 한자어의 의미로는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증을 할 때는 그그 그 일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를 끊고 얼마나 그것이 처참한가 그 벌을 내리는 거는 이 벌의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 알게 하는 게 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치장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다시는 여기 올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근데 요즘은 뭐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뭐 너무 잘해 놓으니까 일부러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그거는 사실은 벌적인 의미는 아니야 이게 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알면 하나님이 명, 명료하게 보여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취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웃음> 성신을 쫓아 사는가, 육신을 쫓아 사는가. 이게 늘 고무줄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고무줄.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으로 당겨오고, 저쪽에서 당기면 저쪽으로 당겨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가다가 실수하는 것, 그게 이제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게 하신 걸 저쪽으로 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처음에는 그잘 모르,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게 죄인가? 하고 함부로 했던 것이 신앙이 클수록 더 이제 더 환한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죄, 저, 탄식하고 회계를 하는 거죠. <웃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회개를 생각하면 그,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저 속에 자기 행복, 자기 육신, 육신적인 것이 그냥 안 벗어지고 있는 거예요 <웃음> 어떤 상태인지 자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자라가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늘 살펴보고, 주님이 진짜 품위 있게 살게 하셨는데, 품위 있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그렇게 나가야 이제 그런 사람이 성신의 인도,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잘 받아간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성신에 속했는지, 육신에 속했는지는 사실 알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 자기를 승인하고 기독교인됨 승인하고 너절한 생활을 안 고치면 그것은 그 기독교인이 아요 무늬만 기독교인 그 성신을 늘 근심케 하는 거고 늘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